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코입니다 유튜브의 게임 플레이 아직 팅이서리 고르지 점말 오늘 여러분들드 게임은 오토 너가 너치 나우치야 나치야 너치야 치야치야나치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 오늘 드라이브 나우 정신 출시라서 그 매우 고 매운 그 게임을 살리고 했습니다만 음... 오늘... 아... 이번에 노이타 많이 하면서 멘탈이 많이 갈려나갔죠? 그래서 오토너츠라는 힐링게임 비스무리한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한글입니다! 시작! 언어 와우! 기대 있거요 그래픽 안 보고 전체화면 음, 멋지게 아름답게 이건 뭐지? 아하 이왜안 켰어? 1 단계 농업 혁명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뭔 소리야 음, 행성 스캔 오호라 오호라 어디에 착지할지 이게 다 있구만 음. 부작위 대상인 튜토리얼 개척 캠페인 풀이 샌드박스겠죠 요즘에 샌드박스라는 단어를 안쓰고 풀이라고 해놨네 크리에이티브 따로 있고 풍부한 돌 매장 층 풍부한 진흙 금속광석 석탄 오호라 오호라 신선한 물늪 나무 국식 목화 시작 따봉 따라라라단 행성이 접근 중왜 이렇게 왜 이렇게, <웃음> 왜 이렇게 <웃음> 컨셉이 <웃음> 콜롤 콜롤스 콜롤스? 뭐지? 뭐라 야지 <웃음> 환영합니다. 전 오토제로라고 해요. 오토나스 삶을 경험해 볼 준비가 되었나요? 탐험하세요. 자원을 모으세요. 건물 도구 기기를 제작하세요. <웃음> 시스템을 자동화 하세요. 산업을 확립하세요. 연구하세요. 개척하세요.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게 많구만! 개척해봅시다. 어, w A 어, 기본적으로 키보드 마우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WASD를 이용해서 카메라를 움직입니다 마우스 스크롤 휠을 사용하면 화면을 축대하고 확대할 수 있어요. 자신을 찾지 못하게 된다면 X킬를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새로운 행성을 탐험해봅시다.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왼쪽 클리하여 어떻게 표시인 구역에 들어가세요. 개척의 첫 단계는 기본 도구및 자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우스로 이동을 하는 것이군. 음... 어두운 데를 이렇게 가서... 잘했어요. 이제 기본적인, 기본적인 동작을 배워볼까요? 한 번에 한 가지 유형의 물건을 들을 수 있으므로 이벤토리 활용하세요. 돌을 집어넣으려면 큐버튼을 누르거나 아이콘을 클릭합시다. 손에 든것이 없을 때 이벤토리에서 돌을 가져오려면 큐버튼을 다시 누르거나 오른 아이콘을 클릭합시다. 큐버튼을 다시 누르거나 아이콘을 클릭하 ALT를 누른 상태에서 객체 위에 포인터를 올려놓으면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ALT? X가 있고 안 되는 게있어 뭐지? 한 개의 둘을 들고 기본 배기 도구를 사용합시다 나무를 찾아 왼쪽 클릭해요. 나무를 베어스리트립시다. 나무에 흰색 금강색이 있으면 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무, 나무. 뭐지? 돌이거 주서 다시 넣어놔야 돼. 뭐 어쩌라는거지? <웃음> 버려봐 이거 어떻게 버리는 거야? 개체 위에 마우스 올려 보기 알트 누른 상태로 눌렀는데 이게 왜 아무것도 안 뜨지? 안녕하세요, 김도연님.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보자. 한 개의 돌을 들고 그냥 왼쪽 클릭하라는 건가? 아하 알아서 막 뚝가 패네 나무를 어 건설 게임이에요 지금은 그 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면에 대고 오른쪽 클릭하면 손에 들고 있던 모든 런을 내려놓습니다 띵동 저요 제대로 기분을 갖췄군요 기술이 지뢰면 건물과 기계 등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를 잠금 해제하게 됩니다. 아이콘을 클릭하여 이 e 버튼을 눌러 건물의 액세스를 설계도를 해봅시다. <목소리> 건물은 대부분이 비어있는 표면 위에 지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작업장을 지어보여요. 투박한 작업대 설계도를 클릭하여 선택하세요. 지면을 왼쪽 클릭하여 선택한 설계도를 배제하고 기반을 생성합니다. R 버튼을 눌러 사전에 기반을 해전시켜요 요렇게. 야, 아무 데나 짓나? 지워버려! 건설 메뉴 어, 설계도는 익키 누르면 되죠? <웃음> 투박한 작업대 제재가 필요한 부분을 수집합니다. 기반 위에 오른쪽 클릭하여 추가합니다. 콩나무 두 개, 나뭇가지 두개 이렇게 갖고 오라 아하 그냥 이렇게 던져놓으면 되는구만 <웃음> 열을 줍고 우클릭하면 던져서 버린다 휙. 나머지는 아, 여기 하나 떨궈져있네 아, 어, 개무거워 야 저게 밟아 <웃음> 밟아서 <웃음> 만드는건데? 저기 <웃음> 건설하는건가 저게? 건설하는 저게? 음아 그래 음 멋져요 이 간단한 작업장이 있으면 기본도구와 부품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배기에 적합한 도구를 만들어봅시다 투박한 작업대 왼쪽 클릭하여 설계들을 액세스합니다 돌나무까지 선택을 먼저 한 다음에 재료를 모아면 되는거구만 좋았어 나무까지 있고, 이거 다 주워 오자. 뭐야? 하나에 하나밖에 안 되나 보네. 인벤토리에 하나밖에 못 넣는구나. <웃음> 콩콩콩 띠, 콩콩콩 띠가 이렇게 되네. 어, 나왔어. 만들면은 우측이랑 아래쪽에 <웃음> 이렇게 도구를 놓나 보구만. 집어들고 큐를 눌러 언제든지 꺼낼 수 있다. 쓰러진 통나무를 잘라 판자를 만듭시다. 쓰러진 통나무를 잘라 쓰러진 통나무? 쓰러진 게안 보여. 일단 나무를 잘라서 통나무를 잘라봅시다. 요거톡톡톡톡 판절 잘라 막대를 만듭니다. 음... 땅. 좋아요, 이 벌목공은 어쩌고 하는 일을 제대로 파악했네요. 네가 어쩌고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이제 기본 부품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으니 새로운 건 물거 어 새로운 건물을 세워 작업장을 확정해봐요. 이 버튼을 눌러 다시 건물 설어 설계도를 엑셀 씁시다. 봇, 로봇, 조립 스탠드 설계도를 클릭하여 사... 어... 치면은 오른쪽 클릭하여 아, 왼쪽 클릭하여 선택한 설계도를 배치하고 기계... 기반을 생성합시다 아하, 이렇게 돼 있군 가깝게 지... 어보죠 필요한 부품을 찾고 만들어서 봇, 로... 조립 스탠드를 제작합니다 기반 이에 오른쪽 클릭하여 추가합시다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통나무 두 개, 판자 세 개. 어. 아그 안돼 안돼 그러면 주서서 까딱 버려야죠 이렇게. 통나무 두 개랑 판자 세 개. 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 아주 그냥 이발을 시켜버리는데. 하하하하하. <웃음> 그러면 두개 필요하면은 위쪽으로도 가보자. 아하, 그렇구만. 이거 하나 들고 오고, 음, 넘나 무거운 곳이요. 이거 하나는 잘라버리고, 떡, 떡, 떡, 떡, 떡, 떡, 떡, 떡, 떡, 떡, 떡, 떡, 떡, 떡, 떡, 떡, 떡, 떡, 떡, 떡, 떡, 떡, 떡, 두 개가 나왔죠. 그러면 이거 차례대로 하나씩 더 가져가면은, 딱 맞다. 밟아. 존은 밟는 것이다. 밟았더니 근사한 로봇 작업장이 만들어졌어요. 가르칠 새로운 보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본 보 콩나무, 판자, 막대, 나무씨앗나무씨앗으로와 이거 엄청난... 야 이거 우...이게... 그거 아니야? 우드펑크 아니야? 우드펑크? 나무로만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 <웃음> 뿌슝빠숑 어... 대단하구만 그렇군 그렇군 아... 필요한 것들 통나무랑 판자 판자 세 개란 필요하대 일단은 마구 배어야겠군요 산림을 마구마구 파괴합시다 그래야 제가 살수 있으니까요 판자를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아딱대지가 않네 이거 불편 스 해서 집고 집고 집으면은 세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놓을 수 있고 통나무도 가져와서 놓으면은 뭔가 했더니 우드 테크놀지 로 이거 오크의 어 워해머 시리즈의 오크의 버금가는 기술력인데 그냥 알아서 도와주는데 <웃음> 엄청난 기술력이야. 아, 새로운 곳에 왼쪽 클릭하여 척 충전을 해봅시다. 뭘로 충전한거지? 아, 이게 오토넛. 음. 자동을 시작할 준비가 됐어요. 첫번째 로봇이다. 새로운 로봇에 투박한 도끼가 필요하므로 하나 만들어보죠. 설계도는 이미 선택했으므로 부품을 모고 투박한 작업대에 오른쪽 클릭하여 제자리에 놓습니다. 돌? 나무까지 돌, 하나 나무까지 하나, 투박한 도끼를 집어 들고, 붓이 바쁘지 않은 경우 어, 당진과 로봇이 서로 가까이에서 물건을 던질 수 있어요. 좋았어. 스페이스 버튼을 눌러 호루라이 불어 보세 주의를 출중시킵니다. 마크 1명령한보선태 왼쪽 클릭하여 어... 보직 관찰할 동작을 스크립트로 생성할 것입니다 기록 보색의 투박한 도끼를 사용하여 나무를 베는 방법을 보여줍시다 미친 아 이것은 도끼라는 것이야 돌 도끼 이것을 짚고 니가 지금 짚고 있는 것이지 팔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녀석이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베어버리면은 동나무가 나온단다 반복 버튼을 클릭하여 생성한 봇스크립트에 루프를 추가합시다 오호 녹화, 재생, 멈춤, 뭐, 이렇게 있는 거네? 어. 훌륭해요. 첫 번째 자동화네요. 전력이 떨어지거나 도구가 부서지거나 탐색 영역의 목표가 없어질 때까지 보스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제 나무를 베는 보스 있으니 더 자동화 해봅시다. 지금의 보스의 브레인을 확인할 필요가 없으니 닿습니다. 이기 단자국? 어. 가르칠 새로운 곳을 만들어야 해요 첫 번째 곳이 유행하게 원자재를 제공 중입니다 아 하나 더 판자 통나무 막대 아니 이거 내려놓으면 어떻해아 만들고 놔야지 막대! 왜안 버리지 이거? 에 어? 막대인데? 아나무가지구나 막대가 아니고 내가 무슨 바보같은 짓을 했지? <웃음> 이게 막대잖아 응 이렇게 놓고 한자되게동나무 아까처럼 집으시라고요 이건 자르고 이게 진짜 복잡해지겠는데 나중에 가면 <웃음> 아 이거 막 복잡해지면 힐링이 안될텐데 이거 그러면 안되는데 오케이 충전하고 뒤에 태엽이 감겨있어 두번째 보습 교육할 준비가 됐습니다 다음 작업을 위해 투박한 삽이 필요하므로 하나 만들어보죠 돌나무까지 돌나무까지? 돌? 띵. 해냈어요! 투박한 삽을 집어읍시다 스 페이스를 눌러 호러라이 불어 새로운 보스의 주의를 끕시다. 이빅. <립> 자 아까처럼 왼쪽 클릭하여 두막한 상을 흙의 왼쪽 클릭하여 흙. 흙을 파. 거럭 거럭 거럭 거럭. 아하. 최대 영역. 반복 버튼 삽 치워주고 실행하면은 일을 시작합니다 기본 살림관리가 거의 완성됐어요 또 다른 못을 만들고 나무 씨앗을 심는 방법을 가르쳐서 작업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듭니다 아 아하 아까 했던 걸 다시 반복해야겠군 이건 뭐지? 얘도? 잠깐만 이거 어떻게 했더라? 정지.. 아 정지! 기록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아하 하고 이렇게 하고 잠시만요, 잠깐만 얘를 잠깐 세우고 싶은데 잠깐 멈춰보시오 이거를 최대 영역을 살트를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주면 될것같아게이 나는 이나무몇개캐 이렇게. 아, 르지게이렇세요로게이이 리멀드가 생각해요 생각나요? 왜죠? <웃음> 리멀드 이렇게. 이렇이 없을 텐데. 로봇이 있긴 있구나 근데 로봇한테 일을 시키거나 하진 않지 지금뭐 달라졌겠지만 통나무 하나 막대 하나 막대기 이건 나뭇가지 와 그냥 살림을 아주 그냥 무진장해 헤쳐먹고 있지 나무까지는 요 판자를 자르면은 나온다. 땃땃땃땃땃땃땃땃땃땃땃땃땃땃 음. 껴져서 uh. no. 넣으면은 아, 자동으로 다시 오토넛 하나를 만들었다. 오예. 이 기본 살림 관리 자동화를 완성해 봐요. 스페이스 버튼을 눌러 호러를으로 마지막 곳에 주를 집중시킵니다. 녹화 날 찾아봐봐 그리고 나무씨앗을 찾아서 구멍을 넣는거지 구멍에 싸 이렇게 심어버린다고 <웃음> 이거 최대 영역해서 이렇게 옮겨주고 이것도 최대 영역해서 주고 묶어놓고 재생 보시라는 걸 시켜보세요. 완료 첫 번째 증명서를 획득했어요. 엄마의 특별작은 오토넛 아카데미 기본 미션 완료를 기념하는 조각을 받았어요. <웃음> 아 이거 힐링이 될지, 고통을 받을지 잘 모르겠구나 아직 아직까지인데 딸리는 머리로 따라갈 수 있어 첫번째 살림관리 새로운 미션을 완료하여 증명서를 획득해보세요 미션에 핀 표시를 하여 플레이 중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설계도와 관련 부품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부품을 클릭하여 어디에서 왔는지 확인할 수도 있어요 여기 유용한 히트가 많이 있습니다. 예. 뭐, 괭이, 낫, 도끼, 금속, 삽, 곡괭이, 금속, 돌, 금속. 그 다음에, 뭐, 좋은, 좋은, 뭐, 이런 거 나오고. 횃불, 세즈랑. 조합이 나오네. 와 자동차 표시로 돼 있지만은 어 이런 거다 <웃음> 수레였네. <웃음> 어 뭐야 와막어뭐 마크 2 있어. 어뭐 이거 어디서 많이 본어그 디자인데 인 이거. <웃음> 어 이거 이거 써도 되는 거야? 그렇구만 뭐 우유, 달걀 우유, 달걀 뭐 어디다 쓰라고? 로봇들은 음식이 필요 없지 않나? 나만 먹을 수 있는 나난 근데 배고픈 그런 것도 없을 테고 음. 소양닭 벌 연어 아 연어 좋지 호섭이 너무 허술한 거 아니야 이거? <웃음> 어뭐 다양하게 있군요 여가 장난감 말과 술레 봉제 조랑말, 깜짝 장난감 상자, 인형, 카메라 회전, 시프트 마운트 가운데 버튼. 음. 잘했어요. 오토너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무선으로 돌아가지만 진행 상황을 계속 지켜볼 거예요. 이렇게 돌릴수도 있네. 하고 초기화 어떻게 시킨댔지 어... 저 오, 어디서 보는 겁니까? 이건가? 어. R 버튼? 시프트 R 눌러야 위아래를 제대로 볼수 있다. 송진기. 이제 뭐 해야 되죠? 얘네들은 이제 알아서 여기서 일을 할 것이고 얘왜 가만히 있지? 충전이 끝난 건가? 아 뭐야 얘네 겹쳐가지고 뭐하는 거야 이거 1번 아 나무가 없어서 배지를안네 어허 어 나무가 막 자라고 어. 일단, 나도 좀 심어볼까? 발로 막뚜까발아 그냥. 내가, 내가 넣을 거야. 아, 안녕하세요, 수박님. 어서오세요. 어서, 어서오세요. 어서, 어서 오세요. 뭘 만들어야 될까? 구조물 한번 볼까? 크레이트 저장고 팔레트 저장공간이 이거를 쌓을 수 있는 저장공간을 만드는 건가? 이거 먼저 만들어볼까요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한번 만들어보자 통나무 판자 막대 두개 아니다 통나무만 자르는 애는 얘가 통나무가 이게 자르게 되고 판자를 또 만드는 애를 또 따로 만들어볼까? 통나무 따로 빼고 판자 따로 빼고 아 이거 골치가 아파지는데? <웃음> 잠깐 <웃음> 통나무? 보스 슬 하나 일단 만들자 보슬 하나 만들어서 통나무를 자르는 녀석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좋았어? 예, 멈춰버렸다. 응? 뭐야? 미션 완료. 미션이 있었어? 무슨 조각을 주는 거죠? 당신께 일을 수여함. <웃음> 절단받침대. 뭐야, 이거. 굉장한 오토노 증명서. 살림을 파괴한 기념으로 당신께 일을 수여합니다. 좋아요. 아, 뭐 이렇게 주네. 기본 목표 같은 거를. 새롭게 업데이트된 미션을 완료해 증명서를 받아보세요. 작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거예요. 건설된 절단 받침대 두개 만들고 저장된 통나무 잘라낸 통나무 저장된 판자 잘 내리친 판자 저장된 막대 와 이거를 해야 되네 새로운 스을 만들어야 됩니다 잠깐만 이거 얼굴을 옮겨야겠구나 네 내 얼굴을 어디다 옮길까? 복사 붙여넣기. 빙. 좋아, 여기가 가장 나을 것 같군. 이거 인터페이스가 뭐 여기저기 꽉 차는 게 많아가지고 이거? 와, 나무 잘하는 속도 봐. 애들 다 멈췄다. 일단은 예 이... 이거를 옮기야겠어요. 어 저기까지 닿는데어 마크 마크 3가 아닌데? 얘뭐왜 이러지? <웃음> 아 얘는 잘 쪼개고 있었구나 나무를. 얘는 지금 삽이 부족한 거고. 아. 왜? 아 오토넛도 이렇게 옮길 수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얘는 이제 삽이 없는 거고. 아. 얘는 돌이랑 나뭇가지 이용해서. 고장났어! <웃음> 애들이 멍청이가 돼버렸어. 일단 삽을 주자. 삽 주면은 일하겠죠? 오케이. 어, 나뭇까지. 어, 여기 멀리서도 던져버리네. <웃음> 막대 나무 시안, 막대 나무 시안. 오케이, 건설된 팔레트, 통나무 저장소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 먼저 만들면 되는 건가? 무한정 생산해서 무한정 다시 파괴시켜버리는 엄청난 양의 산림 <웃음> 파괴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도 일단 나무 만들어서 도끼 집고. 아니, 이걸 집어. 아니. 아, 막대도 필요하네. 뭐거시면 되겠지? 도끼 꺼내서. 이게몇 <웃음> 프레임이지? 세 프레임인가? 1, 2, 3, 1, 2, 3, 1, 2, 3. 그래픽이 두 개로만 움직이니까, 아, 세 개로만 움직이니까 되게 웃기네. 저장소 오른쪽을 클릭하여 추가하세요 오토넛 분석가 화면 모서리에 나타날 객체가 저장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어있습니다 저장소 어? 뭐지? 절단 받침대. 이거 일단 만들어볼까? 통나무 투박한 도끼 아 이거는 또 일로 가져와서 만드는 거구나 그 자리에서 할 수도 있지만 어하, 일단은 팔레트 크리에이트를 만들어야겠죠 판자 막대 이렇게 보장소에 오른쪽 클릭을 하여 추가하세요 아 지금 통나무 저장하라고? 아 저장 총 25개 넣을 수 있네 아 상자를 여기다 넣는 게 아니구나 절단받침대를 클릭하여 결과물을 판자로 설정합니다 여기까지가 기초입니다. 너무 어려워! <웃음> 어, 저장소 클릭하고 송나무 가져와서 놓고 아 이러면 알아서 또 영원히 반복하는 루프를 추가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걸로도 괜찮지만 더 효율적으로 하, 하,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오래된 보석에 새로운 기술을 가질 준비가 되셨나요? 보석의 스크립트를 편집하려면 기록 모드에 있어야 합니다. 먼저 정지를 누른 다음에 다시 리코드 어, 아, 영원히. 아, 반복을 이렇게 시킬 수가 있구나. 통나무가 가득 찰 때까지 물음표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하는 건물이 가득 찰 때까지 명령이 반복되도록 할수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강조된 구조물 중 절단 발침대를 클릭합니다. 요거 여기에 가득 찰 때까지 통나무를 가져온다. 음 가득 찰 때까지를 반복한다? 뭐 이런 건가? 절단 받침대 결과물 구역에 뭔가 있으면 보스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공간이 텅 비게 되면 보이 일을 감지하고 스크립트를 재개할 것입니다. 이제 판자를 보관하기 위한 장소를 질 차례입니다. 뭐지? 얘왜 이러지? 지금 이거 없어가지고 지금 안 가져오는 건가? 얘네 왜또 멈췄어? <웃음> 아 이것도 남은 그루터기도 파버리는구나 이렇게 오허라 이거 만들라는 것 같은데 일단은 소나무로 옮길 수 있는 오토넛을 제가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죠. 하려면은 저도 이걸 옮겨야되니까 일단은 도끼를 하나 만들고 집어서 가져와야겠습니다. 아, 넘나 먼것이어요판자색의 막대 하나. 아, 여기서 가져오면 되는구나. 하나, 둘, 셋. 막대 하나하고 도토리 씨앗 하나면은 오토넛 하나를 기본으로 만들 수 있죠. 아, 막대기지? 나뭇가지가 아니고. 헷갈려라. 아직도 익숙해지지가 않고 있어. 그리고 좀 바꿔볼까요 이거? 이렇게 좀 볼까? 측면으로 도로도로 도도 그리고 얘한테 시키는거지 데려와서 삐빅 마크5 마크5에게는 나를 주시하게 만든 다음에 통나무를 집어서 이렇게 옮기는 걸로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구역은 최대로. 응, 이 정도면 알아서 가져가겠죠? 오케이. 그리고 가득 찰 때까지. 어? 잠깐만 이게 가득 찰 때까지 아 이러면 한 번만 하게 되는 건가? 마크5야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면될것 같아요 좁았어! 아 이렇게 보니까 뭔가 또좀 이상하다? 얜 뭔가 이상해진 것 같아 그리고 어? 뭐야 이거 아 벌목꾼 셔츠를 얻게 되었군요 벌목꾼 부자하게 이거 빼야되나? 어? 뭐야? 아.. 다 저렇게 해버리면 어떡해 에이.. 어 잠깐만 얘안 움직이지? 이거 가득 찬건가 이게 지금? 뭔가 이상한데? <웃음> 뭐가 이상한데 이거 지금? 아마 어, 재채기 아, 나 울랑 말랑 얘는 왜안 움직이고 있을까? 통나무를 집어들어야 되는데. 뭐하고 있는 거지? <웃음> 뭐하고 있는 거지? <웃음> 쟤는 왜안 안 움직이지? 왜? <웃음> 왜죠? 연속. 연소. 연속아. 이상한데? 이동해야 되잖아. 다시 해야겠다 이거. 뭔가 이상해졌어 지금. 자, 아, 날 봐봐, 멍청이야. <웃음> 통나무를 집어들고, 여기다 넣으렴. 저장소까지. 집어 넣는 거지. 어. 그리고 이거를 다 반복할 거예요. 가득 찰 때까지. 어디 걸? 저장소에 걸. 알겠지? 아니 지금 손에 이게 있잖아! 뭐하는 거지? <웃음> 이상한데? 지금 손에 들고 있어서 저걸 집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한데, <웃음> 어? 야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까지 가고 집어 어 <웃음> 이상한데? <웃음> 가만히 있어봐 아 이거 집으면 어떡하니 자, 다시 날 봐봐요 아냐아냐아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바로 집어 이거 버그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팔레트까지 이동 추가하기 가득 찰때까지 이거 이동하고 집어들고 어 뭐야 이번엔 또돼 애가 멍청한데? 아까 이건 똑같은 거였는데 왜 지금은 되고 아까는안 됐을까? 어 밤이다 그리고 이거 구역을 최대 영역으로 해야 되죠? 찾아서 가네요 아, 도끼랑 저거, 사법다고 저거. 일단 이거 만들어 놓자. 저거는 나중에 하고. <웃음> 아, 이거 내가 몸이 또 고생을 해버리는데. 예, 예, 예, 참, 이거 옮기게끔 해야 되는데. 아야. 아야? 자, 날 따라해. 아니야, 아니야 꺼내서 여기다 놔 만들어지지. 이걸 반복합시다. 어, 가득 찰 때까지 이거 바, 가득 찰 때까지 움직이겠지. 그러면 아, 이거 설마 이동하기가 없어서 이거 이렇게 돼 있냐? 이동. 꺼내기. 이동. 추가하기. 파랑. 파랑색, 주황색. 파랑색, 주황색. 이렇게 차례차례 돼야 되나봐. 자, 이제 잴 거예요. 이상한데? 영원히로 바꿔볼까? 내가 뭘 설정을 안했나? 절단 받침대가 가득 찰 때까지 하나 차면 끝인가 봐 하나 차는 끝인가봐. 일단 막대를 네개 필요해져. 도 만들었고 비어있습니다 여기다가는 요거 넣는걸 이제 만들면 되려나 한번 그렇게 만들어보자 <웃음> 얘네 <웃음> 얘네 바보됐어 지금 아니 이거 지금 도구 만드는 애부터 만들어야 되는 건가? 꽃오가 아니고 임마 지금 어? 아 진짜 아세개 필요한데 얘야 여기 비어 있잖니 이제? 그러면 옮겨야 되지 않아? 왜안 옮기지? 상한데 일단 영어를 뭐 영원이를 해볼까? 어아 이러면 다 꺼냈으니까 다꺼내쓰게 하면 안 되는구나 잠깐! 정지 어... 이런 문제가 빌 때까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가득 차기 전까지? 이거면 뭔뭔 뭔 상관이지? 아직 가득 차기 전이라는 거잖아 그럼. 어 이거 <웃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웃음> 이상한데? 어. 절단받은 데가 가득 찰 때까지, 빌 때까지... 아, 뭐가 이상한데? 이상해버리는데 어떻게 좀 명령을 내려야 되지? 아, 이거 그리고 명령을 삭제하고 싶은데, 이거 무한루프 하는 것만 삭제하고 싶은데, 저게 안 되네. 이것만 없애보고 싶은데, 이게 또안 돼요. 음, 일단 나비 버려 꺼내서... 어... 아니야, 너는 지금 이걸 하지 마. 이거 하지 말고 도끼를... 도끼를, 음, 도끼를, 돌이랑, 아니다, 저거는 내가 지금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냥 넌 이걸 하는 게 맞는 거 같아. 이동해서, 통나무 꺼내서, 이거 해, 그냥. <웃음> 가득 찰 때까지 어느 게? 받침대가 가득 찰 때까지 막대 나무씨앗 막대 하나 있거든요 음? 가져와서 만들어봅시다 일단 만들고 나중에 써먹고 어 일단 이것도 만들까 톡톡톡톡 일리 감사 일단 4개씩 떨어지게끔 돼있으니까 이게 뭔가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돌은 또 어디서 구한단 말이야? 돌? 잠깐만 목표를 보자 목재, 채굴 아.. 목재부터 할까 건설된 철단 받침대 잠깐만 저걸 입어보자 이거 아까 뭐 왔었잖아요 뭐예요 이거 나 줘보여요 이거 어떻게 꺼내 <웃음> 이거 어떻게 꺼내요 저 벌목꾼 모자랑 셔츠 입고 싶은데 어떻게 입지 일단 나중에 하자 <웃음> 일단은 받침대 하나 더 만들어 보죠. 이따가 통나무 하나랑 수박 한 도끼 하나. 도끼는 내가 쓰던 거, 내가 쓰던 거. 그리고 통나무 하나를 여기서 가져오고. 아, 막대도 만들 수 있군. 그럼 얘는 또 막대를 만드는 걸로 할까? 자, 날잘 따라와봐. 판자 집고 여기다 떨고 여기 추가가 된다고. 언더스탠드? 그리고 이거를 가득 찰 때까지 어? 여기다 가득 찰 때까지라고 해야되나? 이게 가득 찰때까지 이거 한번 여기다 해볼까? 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옮기는 걸안 했는데 참 아, 이거, 이거 내가 잘못 잘못했다. <웃음> 잠깐만 일단 해봐봐 하고 이거 하나에 얼마나 들어가지? 어? 여기다 넣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어. 이게 가득 찰 때까지라고 해보고 그러면은 많이 있겠지? 또? 음 이게 일단 찬 거니까요! 음... 일단은 놓고 도끼랑 저거 좀 만들자 일단 코깽이 코깽이 일단 만들어야겠어 돌을 가져야되니까 돌 어디서 캐는거지? <웃음> 돌 어디서 캐는거야 어? 아 돌을 풉니다 아니, 바위에서 캐야 되는 거아니야 어. 뭐야, 돌 펐어? 오, 돌 푸네. 아, 좀 오래 걸린다. 어허. 일단, 돌을 옮기는 녀석을 하나 만들까요? 캐서 옮기는 것까지? 그게 되려나? 아냐, 아냐, 아냐, 일단은 일단 돌 가져와서 쟤네 저거를 좀 해줘야겠어 <웃음> 좀만들어줘야겠어고 곡괭이 말고 이거 말고 도끼 하나 만들어주고 나뭇가지 아니, 뭔가 시작될 것 같더니 다또 멈춰가지고 이게 왜 이러는 것이죠 이번엔 삽 도끼 지어주고 그러면은 나무를 패1죠 얘 누르면은 저것도 해주려나 어? 바위도 생겨버리네? 아, 바위 있으면은 바위를 이렇게 돌 만들 수도 있구나 계속 해 볼까? 한번 캤으니까 씁, 줄어들겠죠? 캐면은? 네, 세개 나왔고 얼마나 나오는 거야, 이거?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오토너츠 중에 얘네 충전을 시켜주는 애들 만들 수 있나? <웃음> 한번 만들어봅시다 판자 가져고 막대 하나 도토리 하나 충전시켜주고 자 충전기 날 따라해보렴 지금 둘중 누가 방금 어 잠시만요 전화 왔네요 What?